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간만에 녹방 왔습니다 녹방 샹크스 너무 안 뽑혀서 서드캐까지 왔어요 자, 합의 3까지 헌명군 3까지 왔거든요 군말할 필요 없이 그러면 저는 한 4번을 할 건데 지금 150개 쓰고 공짜 한번 돌리고 과연 샹크스가 뜰 것인지 아, 지금 이거 리그 돌리다가 지금 70 스네이크맨이 60 스네이크맨 스킬 한 방에 가요. 말이 안 돼, 이거. 무조건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갑니다. 간다, 간다. 일단, 공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무료 뽑기 한번 하고. 자, 이 다섯 개 바로 씁니다. 아우, 아, 근데 이거 황금길 아닌것 보니까 또. 공짜는공친것 같아요. 자, 1차 씨우 오, 씨, 우이씨, 뭐야. 아, 씨, 뭔가 했다, 씨. 자, 가데넬. 나 네, 이것도 이제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자, 2차 로빈 쓰레기. 자, 제프 쓰레기. 자, 헤르메프 쓰레기. 자, 핫지 쓰레기. 자향해에서 남이 쓰레기자 조니쓰레기 자 요삭쓰레기 조니 요삭 조니와 요삭쓰레기 자 클릭쓰레기 오씨 뭐야 뭔데 아 아씨 대령스모커쓰레기 이것도 쓰레기야 아 뭐야 끝났어 아 끝났어 씨. 아, 역시, 공짜로는 얻기가 힘든 것인가. 자, 이제 샹크스의 올인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샹크스의 올인각. 자, 바로바로 갑니다. 아, 씨, 아까 스모코 나왔을 때좀 설렜네. 아, 씨. 자, 뽑기 가요. 자, 갑니다, 갑니다. 150개 각이고요. 자, 200시간 한정. 초 레전더리 캐릭터 사왕 샹크스 재등장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갑니다 아 이거 또 처음에 이게 황금기를안건네 그래도 갑니다 자 캐버디 쓰레기 자 남이 쓰레기 아자 조로 쓰레기 오 뭐야 아씨 아씨 깜짝이야 씨아아 이거 다 쓰레기야 왜 아론 쓰레기 아 순간 설레뻔했고아자캡티 크루 쓰레기 자긴 쓰레기 자 로빈 쓰레기 자키온키디 루피 쓰레기 아, 아씨 아론 세트로 나오는 것만 아주 헤르메포 쓰레기 아 뿌찌 쓰레기 나에서 했다 이거 어우 어우 여러분 이렇게 지금 1 0 0개를 날린 셈이에요 지금 아우 뿌찌 어우 스킬 이름이 우와이야우와 우왓. 자, 숨 돌리고, 갑니다. 샹크스, 가자! 아우, 제발 가자. 아, 또, 이것도, 한늠길 가야 되는데, 이거. 자, 1차 시기. 자, 버기 쓰레기. 코비 쓰레기. 자, 추 쓰레기, 아우, 거기 쓰레기, 자, 악키 쓰레기, 남이 쓰레기, 자, 제프 쓰레기, 어우, 상디 쓰레기, 어우, 뿌찌 뿌찌, 아저씨, 뿌찌 쓰레기, 자, 추쓰레기 제프쓰레기 어우 어우 바로 그냥 이어서 바로 갑니다 아우 진짜 아우 스트레스받아 어우 어우 또 황금길 안간다 아돈길 걸어야 이게 느낌이 오는건데 자, 로빈쓰레기 어. 제발 완력광화 초파라 진짜 웬 말이냐? 아, 어. 어, 어이 멀미 날것 같아. 어, 어, 큰 텀피. 어, 어. 망스멜이다 망스멜. 와 샹크스랑 나랑 진짜 이렇게 인연이 없는 건가? 와, 진짜 망테크 지대로 탄다. 이야. 어. 어, 망테크 탄다. 어, 망테크 지대로 탔다. 어. 와, 진짜. 1, 2, 3K 갖고 몇 개를 조지는 거지? 와, 그냥 야, 검은야 원바로 있어. 원바로 이 녀석들 정말 사기꾼이구나. 아. 아, 미치겠다. 써드캔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봉캔은 검은색 하나 없으니까 아우 아우 여기까지 전해드리며 <웃음> 오늘 영상 녹방이었는데 간만에 녹방이었는데 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